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탐사단입니다 어, 파이네트워크 해커튼 우승 앱 어, 2위에 어, 해당되는 파이채몰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트위터 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파이파일럿 이라고 하는 일종의 커뮤니티인데 어, 이 관리자가 파이채몰을 통해 가지고 팬티랑런딩을 일단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 그 사용 후기에 대해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글은 3일 전에 이제 올라온 글이고, 해당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어, 판매자와의 연락을 취해가지고, 제품이 이제 배송되는데 걸리는 시점이 이제 10월 24일날에 어,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어, 맨 처음에 이 그, 이세 벌을 구매를 하는데, 어, 지불한 비용은, 어, 대략 한 10파일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송비 포함이라고 돼 있어서 0 5파이 정도가 배송비에 붙지 않았을까라고 판매자가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까 추정해보고 어, 어찌됐건 3일 후에 결제를 하고 나서 3일 후에 공급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해당 주소를 도착지를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곰배조에서 아부자에 있는 위치로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위에 런닝이라고 하는 것도 20파일에 배송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결제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 프로세스를 완료한데, 나이지리아 기준에서는 약 14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유통망이 이제 좀, 어, 보다 좋은 국가라고 하면 이보다 좀 더, 좀더 짧게 걸렸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나이지리아에서는 14일 정도가 걸렸다. 자, 밴더로부터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네요. 자 이제는 채굴 외에도 어 판매를 통해 플랫폼에서 파이 네트워크 코인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데 자, 자 일단 이분이 어 사신 거를 좀어 실제 가격 기준을좀 조회를 해봤습니다. YMT 박서라고 하는 이 상호명으로 이걸 조회를 해보니까 나이지리아 환율 기준으로 보면 대략 요게한 2000에서 2500 NGN 이라고 이제 조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배송비까지 이제 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나이지리아 우편 배송 기준으로 봤을 때이 지역주 전체 지역주로 따졌을 때 여기 이제 0.5 k m 에 해당하는 2640 NGN 정도가 어 들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2640을 더하면 5140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기준으로는 15106원으로 해당, 어 그, 이제, 팬티 세 벌을 이제 구매를 한 셈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1 0 5파 정도를 지불을 했으니까, 어 대략적으로 이제 이 판매자가, 판매자 기준으로 봤을 때 1파일당 대략 한 1달러 정도 선에 어제 이 판매가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그이 구매자도 이 가격에 합의를 해서 이물품을사들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실제적으로 파일 체인 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물품들이 이렇게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몇십 가지 정도가 이제 올라오고도 있는데, 어, 파이 체인물에 올라와 있는 나이지리아 국적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물품들이 어떤 가치로 올라와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죠. 어, 몇 가지 사례만 볼 건데, 자, 이거는 뭐, 그, 파이 체인물에 올라와 있는 판매자 기준의 가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참, 일단 가격적으로 볼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 이 파이네트워크가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해서 만든 코인도 아니고 어 이제 P2P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이고 어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물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작금에 올라와 있는 파이체인몰 가격 기준은 조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외치고 있는 가격 대비해서 좀 많이 그렇네요 저 하나씩 그냥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죠 자첫 번째는 일단은 어,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FHD 1080 버전 대시카메라 라고 도 있고요 판매 가격은 여기 250 파이에 배송비까지 이 파이를 추가로 받겠다고 라 합니다 참 네, 그렇네요 252 파이 에 파는 건데 어쨌든 이 제품의 어, 실제 가치를 보면, 우리나라 그중고 가격이나 뭐 이제, 만약에 이 신제품이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박스, 이 사진 올라온 상태가 이러한 뭐 흠집이 나 있고 좀 약간의 그 이제 박스 개봉 이미 된 상태의 제품을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고 가격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15,000에서 2만원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판매자가 많은 파일을 취득을 하려고 하고, 파이 시세는 60원 정도에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어, 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판매자 어디까지나 판매자 기준입니다 자 다음 거 사진 다음 거는 이제 핸드폰인데 테크노 팝5 프로 팝이라고 하는 32기가 롬 어, 이거를 이제 어, 휴대폰을 판매를 합니다 어, 여기에 이 해당 사용자가 판매하는 금액은 400파이를 판매를 합니다 여기에 배송비까지 10파이를 추가로 더 받겠다는 거죠. 뭐 410파이 판매 안 돼. 상품 본질적인 가격으로 보면 400파이.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가치를 좀 보면 실제 가격은 85달러로 어 이제 검색이 됩니다. 하나 기준으로 보면 118,62원이고요. 만 어, 이렇게 됐을 때 파이의 어, 개당 가치는 277원으로 판매자 기준 이렇게 시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츠인데 어, 오리지널 팀버랜드 부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판매 가격은 4 5 0파 인데 요것도 이제 상품 상태는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좀 어, 많이 좀 때가 많이 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 어, 그래서 일단 4 5 0파 인데 요게 이제 그 만약에 이 신상 이라고 하면 요것이 258,000원 정도 높게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높게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 파이 시세는 어, 573원 정도에이 판매자가 어, 이렇게 판다 어, 그래서 에, 뭐, 하여튼 좀 낮은 가격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다음 것도 좀 보죠 이것도 휴대폰입니다 인피닉스 스마트 6포지 인데 어, 배송비까지 또 18도 받겠다 라고 합니다 어, 400파이고, 실제 가격을 좀 검색을 해보면, 인피닉스라는 핸드폰과 노키아 폰의 비교 가격, 비교 가격이라고 하는 어, 사이트가 있었고요. 여기에 보니까 124,267원으로 어, 이제 환산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 중국 거래가는 약 10만원 정도 선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평도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124,000원. 그렇게 되면 이제, 1파이당 시세는 대략 310원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어, 사진, 디젝 603 이라고 하는 스피커인데 판매 가격은 400파이, 뭐 배송비는 받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구요 그런데 아, 실제 가격은 대략 요 정도 선입니다 아, 올라오는 물품들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물품들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나이지리아 국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이고 파이 시세를 보면 183원 정도로 어 산출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판매자 기준입니다. 다음은 노트북입니다. HP 엘리트북 840 G3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판매 가격은 900파이에 배송비는 받지 않겠다라고 어 있는데 야, 이거 그 근데 사양을 보니까 참어참 어참 말이 안 나오는데 500GB 용량에 램이 4GB예요. 어 램이 4기가 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가격으로 일단 조회를 해보면 비싸게 쳐봐야 4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고 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고가격은 한 25만원 선으로 거래될 것 같긴 한데 대략적인 가격을 일단 나눠보면 일단 어 파이시세는 444원 정도로 아주 재수없는 숫자가 나왔네요. 이어 정도 가격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파이채물이뭐 다른 국가들도 뭐 한국이나 그 다음에 중국들도 이제 좀 다뤄볼 건데 보긴 볼 건데 어, 아무래도 이게 파이채물이 판매자 기준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어, 많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어떤 뭐그뭐 그뭐 테슬라 차를 뭐 과거에 파이채물이 활성화하기 전에 테스팅에 당길 때는 올라온 사진들이 테슬라 차를 아, 뭐 백파이에 판매한다 뭐 이런 그 글들을 많이 이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품들은 썩 빠지고 어, 현재 지금 판매자 위주로 어, 이제 오픈메인넷이 오기 전에 파이 채굴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 이제 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물품들을 파이체인블에다가 게시를 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어, 채굴을 통해 어, 보상되는 마이닝 되는 숫자보다 보다 많은 파일을 어, 빨리 치,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태가 좀 벌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 많은 이각 국가 간에 합리적 가격에 도달을 하려면 어, 참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 좀 어, 가지네요 자 이제 시작된 어, 거래가 이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도 뭐뭐 뭐, 과언은 아니고 좀 이제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연산시청, 감사합니다.